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뒤돌려치기 형식이죠. 빗겨치기 형식. 이 앞쪽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시스템이고요.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이렇게 뒤돌리기 형식, 빗겨치기죠. 이렇게 치면 일출일몰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자, 편하게 치는 방법. 1족구가 저기 저쯤에 있고, 2족구는 요쯤에, 어, 형성될 때, 뭐, 뒤쪽으로는, 음, 제가 지타 장면에서 잠깐 소개를 시켜줄게요. 바로 다이렉트 리크를 막고, 먹는 공이죠. 바로 앞에 있는 공. 자, 자, 시스템 숫자. 자, 코너가 제로고요. 여기, 1, 2, 3, 4.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뒤에도 숫자가 다 있는데 똑같습니다. 뭐 5, 6, 7, 8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4까지만 하고요. 자 여기는 코너는 0 3등분해서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6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2, 3, 4까지 자이 시스템은 계산 공식은 원 쿠션 포인트, 쓰리 쿠션 포인트 더 해버리면 됩니다. 그게 당점이 되는 거죠. 자, 일주권 놓여 있는 포인트, 이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돌아 나오니까 제로죠. 그러면 투 팁이 됩니다. 당점은, 음, 제가 여기다가 간략하게 설명해 놓을게요. 12시 상점 공이 맞고 갈 때는 항상 가는 쪽으로 조금 느낌 팁을 주시려고 그랬죠. 거기가 제로. 그리고, 자, 왼쪽으로 갈 테니까, 11시 당점. 3팁 다 올리는 거죠. 11시 당점이 1. 자, 그리고 10시 반 당점이 2. 10시 당점이 3. 그리고 9시. 9시 당점이 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5가 되겠죠. 중화단 당점에 들어가면. 자, 요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울기죠 기울기 자 1족구를 옆면을 맞고 가는 선을 하나 걷습니다 그러면 1.5가 나옵니다 1.5칸이 되면 음, 거의 맞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편하게 득점이 되는 거죠 약간 도톰하게 맞아도 득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요공을 한번 시타 해볼까요 제로에 있다 치고 음. 수구는 될수 있는 한 일자로 갈수 있는 두께입니다. 그러면 이 두께는 음, 얇은 두께 되겠죠. 8분1 두께 정도가 됩니다. 자 거리가 가까우니까 1에서 1.51 스피드 2의 제로. 그러면 2가 나오죠. 자, 10시 반 땅쯤을 주시고 얇은 두께를 보시고 미들 발로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톡! 미들발로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톡! 자 그러면 제로에 떨어져서 3쿠션이 나오는 거죠. 자 다른 각도 한번 해볼게요. 어, 기울기 1일 때 그리고 기울기가 2 이상일 때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요번에는 기울기가 대략 3 정도 됩니다. 자 기울기가 3이고 원 쿠션 포인트가 2, 그리고 3 쿠션 포인트가 0이죠. 2 더하기 0은 2. 대신에 기울기가 3칸이 되면 속도만 빨리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는 1레일 정도의 스피드가 나갔죠. 요거는 2레일의 스피드가 나가면 됩니다. 똑같은, 샷으로요. 자, 이상점 주시고 2레일의 스피드. 미눌 빨르지만 빠른 스피드죠. 그대로 빠르게 넣어줍니다. 2레일의 스피드. 미눌 빨르지만 빠른 스피드죠. 그대로 빠르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속도를 올릴 수도 있고요. 3칸이 됐을 때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잡으셔도 됩니다. 4칸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5칸이 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제가 숫자를... 기입을 시켜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 조금 이적구를 요번에 옮겨놓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번에 요런 배치를 세웠습니다 자, 일족구 포인트 1. 도착 포인트 대략 4 정도에 있네요. 자, 다음엔 5가 나오죠. 5당점인데, 기울기를 볼게요. 기울기가 두칸 반이네요. 두칸 반. 두 칸일 때는 5당점을 주셔야 되는데, 두칸 반. 자, 반 칸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4당점만 주셔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얇은 두께를 보시고, 4당점. 4당점을 주시고, 자, 미들발로. 속도는 그렇게 안 빨아야 되겠죠? 자, 1로 해볼게요. 1 1 속도. 자1 1로 속도를 해도 충분히 나옵니다 원쿠션에서 제가 충분히 회전이 탈수 있게끔만 속도를 줄여주시면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타 면으로 가시죠